옆으로 누워서 두 다리를 쭉피고 플렉스 상태로 무릎을 앞으로 구부리실 거예요. 엉덩이와 뒤꿈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위치해 주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윗다리를 오픈 엔드 엔드 엔드 엔드 엔드 엔드 엔드 엔드 엔드 엔드 and five, a 엔드 and six and two and seven and t w and e and t and n and t and ten one more t e times o and t and t and t and t and t and f and t and f and, five, and 2, and 6, and 2, and 7, and 2, and 8, 2 more, and 9, and 2, last, 10, 10 s e c o n d n 1, 2, 3, 4, 5, 6, 7, 8, 9, 10. 잘 하셨어요. 대로 모으시고 두 다리를 쭉 펴서 포인 이번에는 무릎을 뒤로 구부러셔 힙과 무릎이 일직선이 되도록 위치해 주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윗다리 오픈 에티튜드 클램 앤드 원 앤트 앤트 앤드 앤 스리 앤드 앤포앤앤 파이브 앤 밑에 다리를 꽉 누르고 6 and, and, s n a 귀엽게 멀리, eight, and, two more, n d n i and, a 열번 더요, n d n e n d and, t n d f o r n 계속 호흡하시면서, f and, n d And two, seven, and two, and eight, and two more, and nine, and last, and ten. 잘하셨어요. 그 상태로 attitude, pulse, and one, and two, 엉덩이 squeezing, 셋, two, and four, two, and five, two, and six, 2, and 7, 2, and 8, 2, and 9, last, and 10. 아라베스 크루 길게 홀드 10초 기다리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무릎 구부리시고 잘하셨어요. 두 다리 쭉 펴시고요. 두 다리 플렉스. 팔꿈치를 내시고 상체를 일어나셔서 목 길게 하시고 두 다리 사이드 플랭크로 홀드하실 거예요. 밑에 다리를 눌러서 골반 업 정강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유지하시면서 두 다리부터 정수리까지 길게 유지해주세요. 호흡 계속 해주시고 허벅지 안쪽 같이 풀붙이듯이 붙여서 온몸이 길어지시게 그대로 호흡 계속 해주세요. 잘하시면 팔도 위로 업. 몸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골반 옆에 길게 양쪽 옆구리 길이 유지하시면서 세워주세요. 최대한 정강이가 바닥에서 떨어져 있도록 유지해 주시고 발 차렷 잘 하셨어요. 그대로 내려오시고 옆으로 누워주실게요. 그 상태로 파세데벨로페에두 다리 플렉스 턴 아웃 밑에 다리를 발가락을 세워서 엉덩이 납작해진 느낌처럼 뒤꿈치 세워서 윗다리 포인 파세 위로 업 p f 스 e 로 다운 and 다시 포인 and up f 길게 뒤꿈치리칭 and 파세 데벨로빼 뒤꿈치 길게 and 넷 n d 길게 a n 다섯 업 p n 뒤꿈치 길게 포인 파세 위로 업 앤 길게 리칭 아웃, 파스, 데벨로 빼, 길게 밀고요. 앤 파스, 데벨로 빼, 길게, 밑에 다리 뒤꿈치 뒤로 넘어가지 않게 세워주세요. 길게 밀고, 파스, 데벨로 빼, 길게, 잘 하셨어요. 이번에는 그랑바드망, 16번, 포인트, 앤 플렉스, 앤 포인트, 앤 플렉스, 앤 포인트. And 플렉스. And 포인트. and flex and point and flex and point flex and point and 엉덩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point and flex point and 계속 and up and down and up and 뒤꿈치 길게 up and down and 후, and down and 후, and, down, and down and point and flex and point a 플렉스, 포인트, p 플렉스. 잘하셨어요. 이제 반대쪽 다시 반복할게요. 플렉스 하시고 그대로 무릎을 앞으로 구부리셔서 뒤꿈치와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세요. 골반은 반듯하게 내쉬면서 e 다리 오픈. 앤, 앤, l 앤, x 앤, l e x f and four, and two, five, and two, and six, and two, seven, and two, eight, and two, nine, and two, ten, and 다시 열개 더, n one, n two, and two, and two, and three, and two, 4 o u r and two and five and t a n 엉덩이 넘어가지 않게 e i g and 두개더 nine and two l a 그대로 홀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모으셔서 그대로 두 다리 쭉 펴셔서 무릎을 뒤로 뺀데 힙과 무릎이 일직선으로 유지되도록 해주세요. 골반 뒤로 넘어가지 않게 앞에 펴주시고요. 내쉬면서 윗 다리 open and close and open and, two and three and two and four and two and five and 2 and six and two, and seven and n d and n d and n d t 열 번만 더 하실게요 a n n e n d n d and n d and n d and and six and two, and seven and two, and e i g h and n and last two, and t e 그대로 attitude pulse 열번 하나 and two and two, and t and 엉덩이 쫙 잡아서 four and two, and f 엔, 둘, 어깨 안 올라가게 six, 엔, 둘 세븐 호흡하시면서 엔, eight, 엔, 둘 엔, 라스트 엔, 텐 그대로 배 납작하게 하시고 아라베스크 10초 홀드 그대로 쭉 어깨 넘어가지 않게 골반 넘어가지 않게 발끝 길게 사선으로 쭉 뻗어주세요. 이때 밑에 다리도 지그시 눌러주시고 그대로 모아서 쭉, 비실게요 팔꿈치 대시고, 사이드 플랭크, 55초 진행할 거예요. 두 다리 플렉스, 업. 최대한 정강이가 발바닥에 닿지 않도록, 바닥에 닿지 않도록. 그대로, 발바닥에 새끼 발가락 옆날을 이용해서 세워진다고 생각하시고요. 허벅지 안쪽을 풀로 딱 붙여놨다고 생각하세요. 어깨랑 귀랑 멀어질 수 있도록 턱 살짝 당기시고 정수리 길게. 잘하시면 팔도 위로 업. 팔꿈치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윗골반이 앞뒤로 흔들거리지 않도록. 정수리 길게, 발바닥도 길게. 마지막 10초 조금만 더 버티시고 정강이 닿지 않게 버텨주세요. 허벅지 안쪽딱 붙이세요. 3초, 2초, 1초 잘하셨어요. 그대로 누우시고요. 이번에는 파세, 데벨로배두 다리 플렉스 턴 아웃 밑에 다리 발가락 세우시고 윗다리 파세 And 쭉 길게 뒤꿈치 p a 업 s e 뒤꿈치 길게 리칭해서 3 a n 길게 and 4 u 길게 and 5 u 길게 and 6 u 길게 and 7 up 밑에 다리 뒤꿈치 무너지지 않게 and 2 길게 N n i n up 길게 마지막 ten up 길게 그대로 이제는 브랑 바트만 하나 N 쭉 N t w N 뒤꿈치 길게 t h r 길게 point N flex N point N flex N point N And 8개 더. n point. a n flex. n d 2. And 2. 3. And 2. a n 4. And flex. 5. And, two, and, two, and, and, and flex. 6. And flex. 7. And flex. 8. a n 그대로 길게 리칭. 잘하셨어요.